이미윤아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호명단 네분 모두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오랜에 정말 관객 여러분들이 어, 픽한 배우분들인데 먼저 그분은 이민아 씨가 계신데요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인 이 청룡영화제에서 이렇게 인기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공조 원을 사랑해주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공조 투로도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공조와 또 민영이를. 어,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투표해 주신 팬분들께도 감사드리,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네.